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절청년입니다. 오늘은 블루투스 동글이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에어팟, 갤럭시 버즈, 헤드셋 등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장치와 데스크탑을 연결하는데 유용한 장치로 어떤 동글이를 구매하면 괜찮을지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먼저 동그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드릴 텐데요 동그리는 블루투스가 지원되지 않는 데스크톱에 연결하여 블루투스가 지원되는 이어폰, 스피커, 헤드셋, 마우스, 키보드 등을 연결할 수 있게 돕는 장치입니다 노트북의 경우 대부분 지원하는 기능인데요 지원되지 않거나 블루투스 기능이 고장난 노트북이라면 동그이를 구매 후 사용법과 똑같이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할까요? 지원하는 기능부터 칩셋까지 매우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어 있는데요 4.0과 5.0은 전력 효율에 대한 부분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다른 기능보다 칩셋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칩셋을 사용한다고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사용해 봤을 때 연결성이 우수한 칩셋으로는 브로드컴이 있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브로드컴 동글이라고 검색하시면 많은 제품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블루투스 동글이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동글이를 PC에 연결하고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되는데요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설치되는 제품도 있지만 제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최신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드라이버 설치가 끝나면 오른쪽 아래 트레이 아이콘에 블루투스 장치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블루투스 및 기타 디바이스 라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위에 있는 블루투스 또는 기타 장치 추가를 누르고 다시 블루투스를 누르면 장치를 검색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어폰, 스피커 등을 페어링 상태로 만들면 디바이스 추가 창에 장치가 나오게 됩니다 장치마다 설정된 이름이 나오는 게 맞지만 이어폰의 경우 헤드폰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눌러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에어팟과 갤럭시 버즈 두 가지 이어폰을 연결해 봤습니다. 음질이 뛰어난 정도는 아니지만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듣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개인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직접 사용해보셔야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을 듯 하고요. 만약 버벅거리고 끊김이 있다면 탐색기를 열고 내 PC 오른쪽 버튼, 속성, 장치관리자에 들어가서 블루투스 장치를 모두 제거 후 컴퓨터를 재부팅해 보세요. 그럼 다시 드라이버를 설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드라이버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모두 제거 후 다시 시도해도 안 된다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해 보거나 A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 또한 데스크탑에서 약간 끊김이 있어서 재설치 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스피커는 연결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연결을 끊은 다음 다시 연결하기 를 누르면 연결이 안 돼서 기타 장치 추가부터 다시 연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동글의연글이 아주 매끄러운 상태는 아니지만 1만원에 좀 안되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데스크탑과 블루투스 장치를 연결하시는 분들에게 일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